삐빠뿌삐뿌빠뿌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오니저택 프라이데이 펑킨 특집입니다 예이. 자 오늘 제가 남자친구인데요 아이 시간이면 이제 내 여자친구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왜 안오지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음, 어? 자기야 나는 응왜 음. 이렇게 늦게 왔어? 응나좀 음, 늦었지? 화장 좀 하고 오느라 그리고 우리 아빠 성질 알잖아 우리 엄마 <웃음> 성질도 알잖아 아 그니까 아, 아버님 잘 지내시지? 너 만나면 죽여버리겠대 아이고 아이고 아유 많이 화가 나셨나보네 아 근데 여자친구가 또올 때가 됐는데 왜안 오시지? 음, 야맨아! 어 자기야! <웃음> 야맨아! 어 자기야!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어! 내 여자친구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도 여자친구 얘도 여자친구 아! 서... 넌두 번째 여자친구구나? 두 번째로 <웃음> 온거 보니까 내가 세컨드인 거야? <웃음> 아, 자기야! 어! 자기야! 어? 왔구나! 아왜 이렇게 늦었어? 어, 잠깐! 자기야 이 똑같은 옷 입은 못생긴 여자들은 누구야? 아 못생긴 여자들이라니 내 여자친구야 <웃음> 그거 내 여자친구고 너도 여자친구야 인사해 <웃음> 야너죽야아 진짜... <웃음> 얘들아 아, 아, 아, 미안해 내가 좀 바람둥이라서 어. 우리 생일이 겠지 외치겠지? 외치겠지 이제? 어, 진짜? <웃음> 아 그럼 내가 어? 더 있겠어 어? 무슨 소리야 오빠 이 여자들은 누구고 어, 내가 제일 어, 어? 사랑하는 동동군 자기 왜 이제 왔어 어, 오빠 생각하느라고 화장 음, 거 치고 있었지 얘들아 음, 아,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안녕, 얘들아 남자친구? <웃음> 남자친구 어. 어 많이... 당황했니? 헤어져 아니, 아니, 야 우리 아빠한테 당황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다! 어 아이들 괜찮아, 여멘아, 내가 있잖아? 어쨌든, 자기들 이제 들어가자 오늘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멋진 공연을 준비했거든 자 내가 오늘 노래 한곡 끝내주게 불러줄게 음올라 올라와 이거 무대잖아 자 노래 부른다 얘들아 놀라지마 삐빠삐뿌삐빠삐아 진짜 이렇게 노래 불러 얘들아 놀래지마삐뿌빠삐뿌 우리 오빠 나봐 그걸 노래라고 부르는거야? 여매나 미안한데 조금 찐다같아 아핰 갑자기 더진다아 자기들 왜그래 어? 넌 좋나봐 역시 내가 첫번째구나 <웃음> 뒤에 있는 거 아라스터. 무섭, 무어너우리장기한테 꼬리 치지 마. <웃음> 너나비이다못생겨가지고게 이거 야 비심해! 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이게 무슨 소리지? 고기를 <웃음> 어, 어. <웃음> 먹어이 <걸 웃음> <웃음> 어 오, 니 어. 레몬데몬. 어. 여자친구를 먹을 음. 머머머예예 얘들아 머레레레레머몬머몬머몬머머머야 여자친구를 잡아먹으러 온거라고 도망쳐야 돼머머게먹어주머머머머머 <웃음> <웃음> 이럴 수가... 양미야... 레몬데몬이 우리 여자친구를 잡아먹으러 왔어요. 저번에 저한테 경고장을 보냈었거든요. 일루와... 자기 일루와... 뼈매나 위에 있어 위에... 내가 저번에 레몬데몬 아저씨한테 쪽지를 받았었거든. 자기야... 무슨 쪽지?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네 여자친구를 오늘 밤 죽이러 오겠다. 남자친구... 가고 해라... 일단은 남자친구인데... 어? 어? <웃음> 남자야? 아까 나무가 남자친구라고 했잖아! <웃음> <웃음> 뭐야! 나 너무 무서워, 자기야! 아, 레몬드 마요시가 너를 잡아먹으러 온대! 어쩌면 <웃음> 좋아! 아, 아, 아.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어. 사랑해! 난 어. 지켜줘. 나 지켜줘! 너 같은 녀석, 가증나라! 나는 너를, 너밖에 없겠지만.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얘들아 너무 무서워 어. 어. 자 여러분들 레몬데몬 아저씨를 피해서 자, 여자친구를 지키면서 여기를 탈출해야 돼요 내가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를 다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 바람둥이의 삶은 힘들다니까 어? 여자친구? 어. 저기 동동자기가 오고 있어요 동동자기야 와주었구나 왜 뭐다? 어. 역시 남자친구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응 어, 그니까 아.. 자기야.. 나 너무.. 어? 무, 왜 들어가야.. 왜들어가왜나왜 들어가? 진짜 웃기네 자기야 어쨌든 내가 지켜줄게 빨리 여기 탈출하자 오케이 가자! 아! 뭐야? 떨어졌어? 아이템이 많고만 엔도진주 거미주 투명화 포션 까지 좋았어 자 일단 빨리 비번을 찾고 여기에 나가도록 합시다 많 있네? 오 어, 어, 놀래라 자기야 괜찮아? 어어 오오 어, 어, 나 너무 무서웠어 그래 자기야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괴롭히면 때려 알았지? 오 어, 알았어 음, 자기 역시 자기 밖에 없다니까 그래 나중에 만났자 자기 응. 내가 내가 첫 번째지? 어 아니 자기밖에 없긴 한데 자기가 세 어. 명이나 더 있어 나는 <웃음> 어 양다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친구한명 오지마 야... 야... 네 로... 오... 나... 명이나 있는 미치기 검으어니석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이 녀석을. 웃음> 어 자기야! <웃음> 여자친구야! 삐빠 삐뽀 삐뽀 삐뽀삐삐뿌삐나 진짜 여자친구인 거 맞지? 응, 너밖에 없어 다른 애들보다 날 사랑하는 거 맞지? 응, 진짜야 맞아 너, 너, 너, 너 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중에 쟤네랑 헤어질 거지? 응, 그럼! 알았어 어, 그런데 자기야 응 자기 이름이 뭐더라? <웃음> <웃음> 아, 내가 여자친구가 너무 많아서 이름을 까먹었어 진짜야 나는 아아 이거 아, 걸프잖아. 이... 미호 걸프. 아, 알겠다. 너 성이 김이지? 김미호. 왜? 어? 김미호가 뭐야? 너 성이 김 아니야? <웃음> 아, 헷갈렸다. 헷갈렸다. 아, 저기 대전에 사는 아, 그미호를까먹었네너너 너 단미호인 거다 알아. 아, 맞다. 깜빡했네. 아, 미안해. 어쨌든 미... 다른 여자 친구들이랑 여행 가자고 다. 저 바티를 봐 흐 <웃음> 제발 제발 오케이 와바 와바 와바 와바 와바 와바 으아 끊었다 야나또 죽었어? 응 다른 여자가 말 섞으니까 그런거 아니야 알았어 이제 어어너 어, 이... 이름이 어 그래, 미호랑만 이제 이야기할게 뭐야, 이녀 <웃음> 야, 자기야 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어, 그래? 어 야, 너 뭔데? 우리 오빠한테 꼬리쳐? 야, 너 뭔데? 나데지만 못생기고 키도 작은 게너 <웃음> 우리 오빠한테 너 우리 오빠랑 사귀지 며칠 했어? 야, 나랑 오빠는 결혼까지 할 거야 알아? 어. 어, 이 어, 오빠 어? 결혼 이미 했거든? <웃음> <웃음> 현실에서? <웃음> 나 어, 얘들아, 나 아저씨야 <웃음> 나 두고 싸우지 말아줘 나 유부남이야 <웃음> 다섯번째 아, 아, 여자친구가 있던거야? 음... 나... 나 결혼도 했어 <웃음> 괜찮아 자기야 결혼이랑 아, 연애는 별개니까 아, 우선, 아 내가 방금 아, 뭘 아, 들은거지 아, 오빠? 오해야 아, <웃음> <웃음> 왜 결혼을 했어? 아... <웃음> <웃음> 이런... 나... 풋... <웃음> 아, 아... 깜깜해 아이고... 아구 그럼 아, 이 오빠가 너같이 못생길이랑 결혼할것 같았니? 너 나와! 너나와 너나... 너, 너 나... <웃음> 저리... <가>! 아악! 하하하야하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빨리 나와, 빨리 또 빨리 나와, 빨리 가자, 이제! <웃음> <웃음> 뭐야, 이제? <웃음> <웃음> 나와, 이, 이 여우 같은 녀석! <웃음> <웃음> 아니, 저기요, 뭐 하시는 거죠? 여맨나 먼저 갈게요! 돌아다닐 수 없는데. 온다! 여자친구들 온다! 꼭 살아남고 보자. 이 파피 파피 파피 파피 파피 파아그피 파피 파피 파피 파피 파피 파피 파피 파피 파 아니야, 여매아 내가 먼저 가볼게. 내가 너희 남자친구니까. 여멘아, 도망가! 아, 하하하 하하하! 잡허 어허! 어아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 나갈수 응. 있어. 이거 색이 맞춰주면 돼? 아, 우리 할수 있겠지? 응, 그럼. 자기야, 열짱! 열짱! 열짱! 아, 드가운다. 아, 어, 드다 아, 너무 무서워. 생긴 거 봤어? 입안에 빨간 뭐가 있어. 저거, 그거야. 뭔데? 케찹이야, 케찹. 아, 맛있겠다. 음, 음 맛있겠지. 어, 놀라라 어, 어. 놀라라. <웃음> 뭐야, 너. 너 언제 왔어? 투명아 먹고 왔디와 <웃음> 좋아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잠깐만 어서 오세요 아! 죽을 거 같애? 빡! 악나를레몬 나이스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뭐 유턴했는데요 마 오케이 빨리 비밀번호 찾아야 돼 지금이야 지금 죽었을 때 빨리 어딘가 비밀번호가 있을거라구요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오케이. 층 많은 같어 비보 비밀장비자. 자 일단 숨어봅시다. 고 이렇게 지나가면 내려가도록 합시다. 같아.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여기 숨어 있다가 올라가면 내려가도록 합시다. 여기 근처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볼게 어 가봐 아하하.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자기야 있어? 아니야 없어 자기야 내려도될것 같아 어 그래 좋은 고기방 비웠다? 없네? 싶어서 온 거야? 아니 그래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 오, 오! 오! 그거 마이크? 뭐래 내가 보기 싫었다면 그건 에마 씨. 자기야. 뭐 내놔? 그 마이크 내가 왜 찾는 줄 알아? 음, 이걸 그냥 줄순 없지. 너를 위한 러브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 마이크를 찾고 있었던 거야. 그냥 불러줄게. 자 기대. 해자 한다 하나 둘셋 삐빠 삐뿌 삐뿌 삐뿌 이런것이 따라오는게 오케이 우리 비밀세개 찾았어 벌써 어? 하나 둘셋 오케이 세 번째 네 번째 오케이 첫 번째 마이크받찾면 되겠구만? 한톨이 응? 안 안. 있어서 좋아한데 넌왜 오고 있는거야? 하이하이하하이 <웃음> 응? 이거 내 마음이야. 이건 뭔데? <웃음> 그냥 해봐 실모도 없는 가져오고 있어 <웃음> 왔어! 아, 넌... 어 역시! 어 역시! 으 개무서웠어! 으 잘했어 잘했어 역시 우리 김미호! 나 죽을뻔 뭐? 아았어아 <웃음> <왔어>. 아, 아! <웃음> 집중을 해야겠는데? 우리 여자친구들이 저를 잘 살려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지안은 안 내려가 봤단 말이야? 있는 거아니야그만듣고 싶다고 어 투명한 포션이 있네 나 이거 왜안 뿌리고 있었지? 이게 투명이 됩니다 이거 뿌리면 야... 여기 빨간색 양털 있는 데가 비밀 통로예요 비밀 장소인데 이렇게 숨을 수 있어 나만 볼수 있고 이거 잘 이용하 그래 그래 그 남자들 하나 씩으는데 어이 아, 이거, 막혀있어! 아, 구해달라고? 있...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너무 걸리는데, 뭐가 이렇게 걸리지? 아, 아, 얘들아, 구해주러 갈게.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 여자친구들이 다 갇혔나봐 어쩐지 한명도 없더라 올라온다 와 레몬드가 빠르게 올라오는거 같은데? 얘들아! 야! 야! 우리, 우리 다 갇혔어! 아니 아직 너의 첫번째 여자친구가 안왔어 뭔 소리야 다 왔어! 레브. <웃음> 징 음, 어떤 녀석을 첫 번째로 먹어 버릴까? 아, 끝났다, 우리 여자 친구를 죽을 더더어 먹을 거야. 참이네. 서 살고 싶은 사람은 나랑 노래 배틀을 해야 될거 <웃음> <웃음> 하지만 나는 걸. 먼저 먼저 불러 보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웃음> 결태응감 보여주도록 하지 <웃음> 아아 <웃음> 아... <웃음> 아아 아... 음... 이 노래... 대적할 사람있이거에은이사람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가람은이게사기를쳤 사람은 이사 이 언제 도망칠 수 있는 건데? 알았어 찾아볼게. 아니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안 되겠다. 그냥 하나 찍고 찍고 나가야겠다. 아니 나 빨리 내려가자 지하로 지하로 일단 빨리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하로 빨리 내려가야 할까? 오케이, 엔더 진주 아, 투명 포즈로 다 써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 안되겠다 그냥 찍고 나가겠습니다 2050 아니고? 남겨진 이 여자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3050 아니고? 너 혼자 살아남으려고 아. 이 비겁한이어서 미아 친구들은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요 5050? 어덕어덕하게 어두워, 씹어먹어서 으아아아아아아아 6050? 7 공50 아니고 아 뭐야? 첫 번째 여자 친구는 오돌뼈더라. 아, 8050 아니고 아, 9050. 번째는 커들커들한 게오징어 아, 오직 이것도 것이다. 아니야. 뭐야? 그럼 뭐야? 아, 공인가? 아, 공이었네. 아. 세네 번째는 아주 맛있는 쫄깃쫄깃한 대패삼겹살. 이 잔인한 괴물녀서. 어 쟤도 비보는 모래나? 어 오케이 나이스! <웃음> <웃음> 하시고 어.. 저항 없다 큰일났다 어. 엔더지도 있죠?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요 아저분이나 똑같이 레본대본도 음식물쓰레기통에 넣는거같아요 어 자기야 자기야 나는 <웃음> 고기가 된줄 알았어 다른 여자친구들은 아마 죽었을걸 <웃음> 아, 왜왜왜왜 <웃음> 아닐수있어 본적이 없거든 어어네가 첫번째 여자친구가 되기위해서? 설마? 혹시 모르지? 어, 그럴지도. 네가 상상하는 거, 그일지도내 문제는 엔딩 개도. 음, 어떡하지? 기분엔안 좋을 거 같은데, 하도 많이 해서. 아온니를 어, 아니야. 바로 오게끔 해야겠다. 그냥 그러면, 대놓고... 바로 오게끔 한 다음에... 오자마자 내시지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여기를 보고 있다가 오면은 밀쳐버리는 걸로. 어, 이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너도 줄게. 오. 좋은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음. 다음이 나에게 도둑자갈려민자는 누구인가? 아다! <웃음> 투명한 <웃음> <웃음> <두 명의> 포션! <웃음> 어, 못 봤지! 투명한 <웃음> 어, 포션이었어. 어... 몰랐어. 그에도 생각 못 했지. <웃음> 자, 이렇게 레몬데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아, 자기야, 당 다행이야. 레몬데몬이. 음. 너의 유일한 여자친구는 나 하나였구나? 음, 그러게. 근데 너 이름이 뭐였더라? 어? <웃음> <웃음> 아나 아무래도 근데 너무 바람둥이에다가 너무 그런거 그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 제가 아무래도 바람둥이에다가 어? 너무 나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거 남자친구가 아니고 너무한거 아닌가? 바람둥이가 아니었나? 바람둥이는 이렇게 음식을 쓰레기통에 넣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바람둥이 갑니다 아